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축과 오가 있는 경우 오와 축이 있는 경우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소축자와 말 오자가 있는 경우 이제 얘가 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좀 많이 이걸 저도 좀 그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축 오늘 제가 처음에 입문하고 공부할 때는 축과 오는 귀문관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문관살 두 번째는 탕화살도 해당이 된다고 하세요 탕화살 그리고 세 번째는 육회살이 되고요 네 번째는 원진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진살 이 글자가 익슴과 동시에 이네개가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갖고 해석을 해야 하죠? 탕화살로 설명을 해야 하냐, 육회살로 설명 해야 하냐, 원진살로 적용 해야 하냐, 아니면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 해야 할지 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이 늘좀 의심스럽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이라는 것은 축은 우리가 예를 들면 12월달, 음력 12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음력 12월달. 그래서 축고 냉하죠. 그러니까 축은 습트다 라 거. 고 춥고 냉하가 이야기합니다. 얘는 음력으로 6월달을 이야기합니다. 6월달. 정반대죠. 12월달과 6월달.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한여름이고 얘는 한겨울이다 이 말이겠죠. 얘는 어떤 거냐? 오화는 살상의 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이다. 강렬한 화기를 갖고 있다. 얘는 뭐냐? 꽁꽁 얼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온천지를 꽁꽁 얼게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와 얘는 정반대 코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못 조합이 되면 귀문관살, 탕화살, 육해살 이런 부분 안 좋은 살이 작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축과 오를 제가 헷갈리고 공부하면서 헷갈렸던 것은 얘가 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것을 검증해보니까 축과 오가 귀분관살이 두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다 설명을 하고 저희가 공부했을 때는 이때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들은 그렇지 않다 틀렸다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공부를 어, 어떤 식으로 해야냐? 속이 상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문관사는말 그대로 신경이 있죠. 신경, 신경.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가게 된다. 주변 사람도 힘들다. 이 규문관사를 겪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전염이 되고 그사람들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귀문관사를 아무 때나 적용이 되냐? 아니다. 사주에 있어도 귀문관살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합니다. 탕화살은 말 그대로 총삼 폭발 아니면 운덕 자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에요. 탕화 끓을 탕자거든요. 불의 불화자 끓을 탕자 불화 굉장히 좋지 않은 걸 이야기 줍니다. 육해살 원치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해보자 이해를 하자. 귀문관살과 탕화살만큼은 설명할 거냐. 여기서 원진살 갖고 부부의 인연이나 아니면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 이두 가지만 이해하는 게 좋다. 근데 전타화살을타화살이 있다고 해서, 추구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당신이 예를 들면 음독 자살한다 아니면 불에 의해서 예를 들면 크게 어떤 화제에 의해서 좋지 않은 걸 겪는다 하면 상대들은 그런 일도 없다. 또 너무나 고부 분위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탕화 서는 뭘로 이야기하면 소가리로 이야기합니다. 소가리. 가슴아리를 하는거다. 소가리. 소가리를 많이 하는거다. 이걸 이야기해겠죠 그러니까 끓는다. 화, 화, 불화 심장이 끓는다. 이걸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걸로 이해를 하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두개로 압축시켜서 설명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Q과 오는 정반대인데, 어쨌든 서로 코드는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규문관산에 작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태어난 달에 예를 들면 축이 있는 경우하고, 축이 만약에 여기서 태어난 달에서 오가 있는 경우하고, 이때 대원에서 예를 들면 오가 들어올 때, 오가 들어서 추오했을 때, 축이 들어와서 오가 돌때 추고 똑같은 원진인데, 똑같은 원진인데, 근본적으로 원, 원진이지만, 규분관사를 두르지만, 얘하고, 얘하고 다른 한글 양이죠. 얘는 한 겨울에 아주 춥고 냉한계서 화기가 도는 겁니다. 그 따뜻하겠죠. 얘는 한여름 굉장히 덥고 강렬한 그런 열기에 휩싸이는데, 쭉을하한 것이 되니까 얘도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이때 이 태어난 달에서 얘가 돌을 때 추고 원진이 돌을 때 이때는 근본적으로 원진과 탕화살이 크게 상처를 내지는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때는 원진에 대한 기운 탕화살이 크게 적용되지 않느냐. 단 어느 때 적용이 되느냐. 주변에 주변에 여기가 예를 들면 온통 금과 수의 기운 자체로 많이 있을 때 이렇게 금과 수의 기운으로 많이 있을 때 얘가 누르면 이 엄청난 세력에 의해서 얘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탕화의 기운 자체가 작용이 된다. 이렇게 작용이 되데 이런 경우에도 큰 상처를 내지는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견딜 만하다. 얘도 만약에 화기가 많이 있는데, 화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사오미가 들때 축이 들어왔을 때 얘가 도와주러 선을 하게 해주러 도왔는데, 얘가 워낙 이 강한 기운에서 이축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때는... 규문관살이 작용이 된다. 그래도 견딜만하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터뜨냐? 위치가 태어난 달이나 태어난 예를 면 태어난 날에서 있을 때 축이 있을 때 태어난 시에서 있을 때 이때는. 작용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곳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이런 곳에서 태어난 달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는 참고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괜찮다. 오히려 조후를 해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고 이런 경우는 만약에 열리 들면 오가 들어왔다. 얘는 축이 들어왔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얘가 충분히 이것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 화기가 만약에 있다. 화의 기운 자체가 많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화 기운 자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들어오면 축구가 들어오면 이때는 얘는 그냥 완전히 얘는 이에 의해서 이 축포 같은 경우는 그 아래는 지장간까지 다 파괴를 당합니다. 이런 경우 강렬한 화계에서 평소에 조임을 당했는 대운에서 다시 이렇게 돌 때는 이 추구 원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와살, 소갈이 가슴 많이 원진살 모든 부분이 작용이 된다는 거죠. 이때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배우자 자리니까 배우자 관계, 육친 관계에서 뭐냐? 이걸 가지고 탕화살이 작용이 된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탕화살, 귀먼관살이 동시에 다 적용된다. 어느 위치니까 배우자 자리, 육친 관계에서는 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설명을 하면 된다는 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태어난 시에서도 여기 주변에 온통 예를 들면 냉기가 많다, 자가 있다 하고 예를 들면 축이 있다 했을 때 이렇게. 냉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축이 들어오면 얘는 오화는 꺼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꺼져요. 꺼지니까 얘는 얘에 의해가 들어올 때 완전히 깨진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얘는 이 사주가 일간이 무엇인 걸 떠나서라도 이 냉한 상태에서는 얘가 용신이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딱해한 화기를 취하고 있는데 이 용신이 깨진다는 걸 이야기해 죠 대원에 의해서요 그래서 용신이 깨지니까 극한 상황을 맞이한다. 죽고 싶다. 아니면 자살하고 싶다. 정말 정신적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정신적으로요. 멘탈이 무너지고 약하다. 모든 부분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런 경우, 작용이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탕화살이 있는 것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먼저 봐라 무조건 축과 오가 탕화살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어떻든 사주에서 균형이 있는데도 탕화살이라는 탕화살이 작용이 되니까 좋지 않다 예를 들면 했는데 예를 들면 해와 축과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오가 들어와서 축보다 해서 이런 경우도 탕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반전이죠. 좋은 기운을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탕화살 작용이 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추구는 탕화살이니까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추구는 분명히 탕화살 작용은 한다. 어느 때 작용을 하느냐. 이런 경우에 작용을 한다. 얘네들은 이런 경우는 축구가 있어도 이렇게 강한 기운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태어난 달에 축구 냉한 기운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하고 들어갑니다. 그데 이럴 때는 일방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적용을 막는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사주 4주 풀때 축구 원진이 있을 때 대운에서 들어올 때 사주 또 원국에서 어떻게 형성됐냐를 보시고, 걔가 이 여기서 이둘 글자 중에서 일방적으로 하나가 깨지게 될 때는 그때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운을 볼 때, 대운을 볼때축 오가 대운이 들어왔을 때 오와 축이 들 때, 축이 오가 들때 그런 경우 귀문관살 그다음에 탕화살, 육해살, 원진살이 적용이 되는 것은. 조후가 뜰때 깨진다.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는 것이고 사주의 오행상 배열 자체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깨져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적용이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탕화살 작용이 안 된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